너네 집안 되게 쿨하다. 이래요. 왜? 이랬더니 나는 내 아빠 앞에서 브라를 부르는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래요. 오시네 가 저기 광복절 이른 아침에 커스코에 왔습니다. 오픈 시간 10시인데요. 지난주와 다르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사랑이 많은 건 상관없는데요. 둘째 녀석이 또 얼마나 카트에 쓸어 담을까가 걱정이 됐습니다. 아주 이번 주에 맘먹고 나왔어요. 저 녀석이. 아우 다음 주에는 정말 빼든가 해야지. 이거 사줄까 이거 딱 봐도 아빠 스타일이야. 이거 하나 사주면서또 엄청 갔나 그러 아니 한번 내가 사주면 오고 가던 경이 있으니까. 이제. 맨투맨티가 마음에 들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바뀌는 했는데요. 그지? 딱 아파 스타일이지. 색깔이. 그, 이거 너무 예뻐. 짜인 거. 우와. 그럼 나는. 네? 이날 아주 수이곱절로 당했습니다. 아우 딸내미들은 다 도둑이라니까. 네. 와이어 없이. 어. 자국이 어. 안 생기기는. 이거 에어매쉬도 아니고 그냥 노와이어, 에어홀 볼륨 모드 고 쿠크 없고 음. 근데 이거 보통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 은거기도 속옷이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에 거의 29,000원인가? 근데 지금 이거 두 피스에 22,990원 5,000원 할인해서 근데 이게 입고 있을 때도 편한데 입을 때가 불편해서 잘안 어, 입게 돼 입을 사실은. 때, 벗을 때 힘들어 어. 내 친구 말로는 이 영상을 보더니 어 너네 정말 되게 쿨한 집안이다 서 왜? 이랬더니 나는 내 아빠 앞에서 브라를 고르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래요 <웃음> 너네 집안 되게 쿨하다 어머 쓰리피스야 3세트에 6,000원 할인해서 19,900원인데 이렇게 반팔이 있고요 반바지 있고요 여기 민소매 민소매가 있어요 이거는 엄마가 금방 애 찾을 수 있어.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이거는 무난하고 그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렸을 때 입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건 다 나갔어. 아... 이거 다 나가고 이제 나머지 2,970원 이제 가을로 접어들다 보니 황급히 더큰 세일을 합니다. 지난주보다 8,020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에코팩 파우치. 이제 이거 다 팔면 안 들어온대요. 14,970원. 어, 이거 신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난줬딴걸왜 신나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물 받았는데요. 이거를 입문을 하게 된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걸 벗은 적이 없어 그냥 내몸과 한문이 된 것처럼 난 이게 여기가 막 까슬거리고 아플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지 전화하고 싶어 너무 싫어하고 싶 너무 맨날 신어가지고 좀... 오 너무 편해 좋은 점이 물이 들어오면 이게 한 번에 쑥 나가서 편해 근데 이게 싸운 거야 크루스가 원래 아 애기 거는 또 다른가?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잖아요 원래 8월 31일까지 6인용. 지금 세일해요. 91일까지 4만 원9 1일까지 4만원 할인해서 229,900원. 이거는 10인용인데요. 확실히 크죠 오. 오. <웃음> 확실히 크네. 렌 <웃음> 네, 집안 되게 쿨하다. 카카오 택시 타도 이런 거 붙어 있거든요. 나 뭔가 했어, 이거 도대체. 응.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 최대 수량이 3개래요. 근데 이게 어떤 차 하냐면, 이렇게 이제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이렇게 차에 냄새 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좀 쓰겠지? 그래서 택시에 많은 것 같아. 어. 그래. 근데 나한테는 이게 너무 세더라고. 이게 그래? 응, 나는 이게 좋던데. 나이 드 나는 이게 좋고. 니가 작고, 이제 이 약해서 이거 하면 피가 작구나. 맞아. 거안 <웃음> 맞는 거야. <웃음> 근데 나 이걸로 닦아야 뭔가 닦인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안 좋다고 이렇게 해놓거 아니야. 콜 게이트 치약도 2,500원 할인합니다 제가 늘 강력 추천드리는 면도기가 6,000원 을 세일합니다. 아, 이건 전동이야 이게 전동이야? 면도기. 어, 그러네. 아, 버튼이 있네. 그,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네. 지난번 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 어, 그 일반 지난번 거 같은 거 쓰다가 이거 쓰면 은 완전 신세계예요. 초당 100번 미세진. 아, 아까 그 적극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연발래신 닭칼국수? 새로 나왔나? 동원 새로 나온 닭칼국수가 2천 원을 세일합니다. 햇반도 세일을 하고 있네요. 2,100원을 세일합니다. 집반에서 꿀약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 0 0 0원으 세일합니다. 13,990원입니다. 번 먹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탈때이참개라면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살까요? 안 돼. 아왜안 돼. 보셨죠? 저 둘째 녀석 하는 집. 이거 진짜 13,990원 여섯 개 이거 아, 너무 귀엽다 한번 들어오고 안들어올신가봐그 플러스 그런지. 아니 이 병이 진짜 옛날에 그 병인데 완전 레트로인데 음. 작은 버전으로 어 진짜? 완전 미니로 우와 너무 귀엽다 요즘 우리 감성에 맞춰주는 건데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빈 <웃음> 헤이즐넛 라떼데요 인 13,190원 너를... 어 아우, 그럼... 그러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요? 아, <웃음>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어, 범표요 범표야! 범표 풀수 없어! 어, 어. 먼저 푸진하는데 이제 없어! 없단 말이야! <웃음> 그러면 이걸 먹자! 아까보니까 연어가 있대요. 나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걸 나도 비싸 아니 안 비싸 댓글 네 보니까 아버님이 좀 사주시지 너무, 너무 연어 안 사주신다고 그러던데요. 어 나도 그런 데글고가는고 제가 지어낸 거예요. <웃음> 아,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왜 아무도 내편안들어줘요 진짜 서운하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웃음> 여기다가 따뜻하게 넣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차갑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기 밖, 밖에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없구나 벌써 아, 아, 안 먹어봤는데 21일까지 소 초복장 신뢰국 네. 아, 만식 정도9 9 0원이래요 이게 순대구나? 아 아쉽다 나 순대 못 먹는다 돼지고추장물고기 네. 어, 맛있어 저희 집에 포도 남자가 있어요. 포도를 사놓으면 이제 없어져 있어요. 한 이틀 만에 <웃음> 누군가 이렇게 보면 아빠가 방에서 이렇게 아주 먹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씨안 뱉으세요. 그냥 막 드시나 봐요. 맛있겠죠. 왜? 오늘부터 다음 주만 팝업으로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 원이 훨씬 넘는데 한번 먹어보자. 출출할 때 하나씩 뜯어 먹으면 좋을 것같아안 돼. 안돼 뭔가 안돼 엄마가 좋아해요. 맞아요. <웃음> 얘는 떡이 들었고 얘는 버섯, 버섯 너무 야채. 안 돼. 돼. 돼. 이제는 첫째 녀석까지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맛이 별로였어요. 약간 기름에 둘러서 이렇게 칙칙 치치해야 더 맛있지 이게 전자렌지에서 별론 것 같아. 그러길 내가 뭘 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본죽에서 희한한 게 나왔네요. 꼬막무침, 남도 꼬막무침이 나왔습니다. 1구9 9 0원인데2천0 0원할인구데 9,490원입니다. 푸랍게 먹는 겁니다. 밥에 이렇게 김가루랑 해갖고 리뷰 용으로 밀켜내세요. 어, 네. 엉덩이춤에 넘어가서 사오긴 사왔는데요. 이것 역시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있었잖아 걔네가 직접 만들어서 그거보단 못한 거 같은데 약간 통조림 같은 느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밀키는 엄청 좋아합니다 하긴 뭐전 녀석이 싫어하는 게 있나 동원에서는 닭갈국수를 비비고에서는 바지락칼국수를 탄수화물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네. 아, 미국에서도 이거 먹었어. 미국에서 미국가요. 이거 뭐, 뭐, 아니 소세지 집 가면 주기 음식 가면. 근데 피클 대신 먹는 거야. 비비고의 언양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1 0장 들었어요. 1천 사백 구십 원. 괜찮 그래서 괜찮아. 밥 반찬으로 세팅 먹기 좋아요. 파림이 닭을 진짜 잘하긴 잘하나봐. 너무 부드러워. 나도 이거 살까봐. 이건 지난번 세일할 때 하나 사왔었거든요. 아직 남았는데 저 녀석이 또 산다고 하네요. 아 정말 맛있긴 맛있습니다. 이거를 나눠 먹기에는 좀덜 가서 먹어. 종갓집 백김치 1kg 두개를 세일합니다. 종갓집 백김치 맛있죠? 어, 그러네. 어, 많이 주네. 14,890원. 수제 만두집 김치만두 오 대박 2,300원 할인해서 12,450원. 군드레나물로 유명한 한우물이 숯불 닭고기 볶음밥을 내놨습니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어 이거 7 개인데 지금 만이천사백구십 원. 오와주소요 근데 한우물이 잘하잖아. 네, 한우물 지금 실패한 게 없어요. 한번 사보겠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확인하시죠. 5,500원 할인합니다. 마이크로웨이로 해도 된대요. 저, 아니 제가 뭐지. 전자인지전자인지 해도 되고 물에다가 삶아서 고기 먹을 때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샐러드나 이렇게 프렌치토스트 해서 옆에다가 그냥 몇개 해둬도 되고요. <웃음> 무슨... 아니요, 근데 날짜가 이상하게 11일부터 한 거야. 아. 어... 지난주에 이거 내가 그냥 사자고 해가지고 사고 가아니뭐 어쩔 수 없죠. 그때 그러니까 왜안 찾아줬어요. 맞아,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맞아. 4,300원이나 자천... 할수있 아니, 왜 일주일만에 샀으니래? 그거는 여기다 따지세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웃음>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또 사세요, 이거 여러분. 마88400 이고 근데 이거를 사 놓으면 자주 먹긴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냉동실에 차지가 너무 많이 되거요 땅콩버터 회사로 유명한 스키피 아시죠? 스키피 회사에서 그레인 쿠키샌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맛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주 진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사무실에 갔다 놨다고 혼자 드었어요 아니 사무실에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요즘 많이 먹는 거같더라고요 아, 침대 간 봤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한번 사볼까요? 아니 오늘 너무 많이 샀어요. 아니 이게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어차피... 아늘 너무, 너무 많이 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주에는 진짜 주안이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피자는 그냥 냉동피자 맛이 었고요못 사준 건 맘에 들더라고요. 아 고민되네. 빼 말어. 여러분들의 의견 받습니다